아 어, 천일입니다. <웃음> 여기 천일이지, 천일 뒤에 천왕정사 어, 뒷산인 그 개족산. 개룡산이 어, 여기 충청권에 있으면 대전은 이어서 개족산이라고 아, 있습니다. 개룡은 닭의 대가리고 여기는 닭발이에요, 닭발. 개족. 음, 그래서 요 앞에 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이 여기 옛날 어 경부 고속도로 초창기에 대전을 지나가는 여기 큰 다리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폐고속도로로 사용을 안 하는데 어 이거를 왜안 올고 놨뒀느냐뭐 아 구경하라고 이게 그 근대 문화 유산으로 이렇게 그 뭐야 정해졌어요. 그래서 이 밑으로는 요렇게 아 공원이 형성돼 있고 어저 앞쪽으로 다저 3미터 다 공원이에요. 아 옛날 우리 어저 가양공원 강아 가양공원 이랬는데 뭐 여기 위병이 길치 길치 근린 공원이다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어요. 여기 끝부분 이쪽으로 이제 천일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오면 <웃음> 요거이 요 다리 이요 다리 요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요 다리에요 요렇게 지금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죠? 저기 차 하나 지나가는거 보이나요? 저쉰쉰쉰쉰 예, 네. 저기 하저 저기 사율로 가는거 요렇게 열었습니다 이천일은 저를 위해서 저 탑차 지나가는데로서 실실 올라가가지고 저 뒤에 산 다리 뒤로 있는 산저 올라가서 대정 땅을 볼 거예요. 자, 여러분 천이랑 실실 여기 길치근린공원 뒤 개족산 실실 한번 천이랑 올라가 볼까요? 우리 봄내음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. 오, 천이를 한번 인정해 볼까요? 어떤 모양인가? 음. 그렇습니다. 응? 천이랑 같이 여기 땅 가보자고요. 이 배낭에 여기 계족산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거 많이 써놨어요 가보자고요 자 출발합니다